브랜디, 페퍼, 하이, 건강하고 사랑해. 이쁘다. 너무 이뻐. 제 야나미 야, 핑크 스프하고 나 핑크 스프 진짜 나웬 말이야 나웬 말이야 나사파딸 먹자 오랜만에 사파 그래, 예. 그래, <목소리> 먹어 담기 담기 한 다음에 얘를 빼고 이 핑크는 뭐야 그래야지 만들어 놀랐다고 사파딸사 이건 진리야 이거는 이거다 그래. 그냥... 내려와. <웃음> 안돼. 빨리 내려와. 브랜디 가자. 빨리 와 가자. 가자. 브랜디 가자. 안돼. 아니야 아니야. 일로 와. 가자. 빨리 와. 빨리. 가자고. 어이구. 가자. 왜왜왜 왜, 왜, 왜. 가자. 아. 아. o 아 a 아 u n g p a y 빨 n 빨 p a y 빨 n g p a y 인생 아, 고 꼬미야 꼬미 이리와, 이거 먹어 꼬미, 앉아, 앉아 꼬미야 꼬미, 이리와 꼬미 아주가 아, 채기하고구역하고 부엽지라고 제채기하고 부역제기하 엘리 씨, 고 거의 없는요그 돈이 어간 너니아이 <웃음> <웃음> 펫포 산발됐거든와니 네 오늘 스코 대길이네 대길이네? 대길이네 와너 오늘 거옷시 대박인데? 맘대로 스코어 점수 애끼리 날이크 건데 지 맘대로 스코 인줄 알고 너무 넓고 도시 대박인데 이제 아 이거 테라 이거 계속 먹다보니까 좀, 아, 좀 파인데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건 너무 쉽다 아 이거 테라 계속 먹다 보니까 좀 별론데? 뒤지겠네. 아, 시만수 지지겠네 쪼버디지겠네 아, 저총구서 왔더니 진짜 지겹다 아, 총구서왔다니 정말 지겹다 <웃음> 브레인 터치 자 터치 터치 터치 브레인 터치했어? 터치 터치 브레인 터치해 아 우리 텐트 너무 열심히 해 우리 하이는 너무 잘한다 자 브레인 터치 브레인 터치 터치 어우 리 페퍼는 잘했어 브랜터치브랜터치브랜 터치해 옳지 옳지 <웃음> 그렇지 어 하얀은 그냥 페퍼도 잘했어요 브랜 터치. 터치 터치 그럼 먹지마 안돼 브랜 터치 터치 터치 <웃음> 터치 브레 일어나 잘, 잘 따르세요. 일어나. 어이, 엎드려! 자, 일어나. 엎드려. 어이, 일어나. 엎드려. <웃음> 아, 니러지안 하세요? 안하시냐고요 먹고 싶은데 왜참여안 하세요? 진짜. 자, 아, 그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지. 자, 엎드리세요. 자, 자 엎드리세요. 자, 일어나. 그렇지. 브랜디, 일어나. 브랜디, 일어나. 일어나. 일어나. 일어나. 그렇지. 그래, 한번좀 따라오세요. 일어나 <웃음> 이거 애들 진짜 좋아하고 양도 양도 되게 많고 강조한 거예요 강조간 동결 강조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Do you think it's Or cry? How a r e y Come o u e B a c k u o с к a n e b e l i e d i n g j g t h i s s e t o s i e o r i c o m u e a e D o i e e a p t o r o m i s T h e e h s d p o e o u t h a l t i p r o a m i s e y o u t c a h i o a r i e s e y o u t h a t 나다. 나다. I feel this, <laughs> this, <laughs> i s t i s s t i this, s t h t h i t s i t i s this, t i this, this, t h t h s this, n h i i s t this, h t h t i this, this,